걔 누구라도 살펴봐 봐. 지생축다 가족 사진이요? 가족. 커피, 커피. <웃음> 신추, 커피, 신추, 신추, 커피. 아, 지현이가 커피 사줬다. <웃음> 이제 저기 이거, 커피, 어, 어, 아, 어, 오, 거. 연 어 일단 아, 왜, 왜,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일단 일단 와봐 와봐 케이윌은 랑뭐 뭐 해요 컨텐츠 하는구나? 와봐, 와봐. 누나 캐롤 불러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역시 니값 하시는구만 오늘 <웃음> 어, 연주 너무 이쁘죠 여러분? 엉상해 뻤지아 볼드가 진짜 오늘은 잘 어울리네 대박 사건이 오늘 좀 인스타처럼 입고 왔대요 네, 맞아요 네, 인스타에허면 맨날 이렇게 엄서 <웃음> 언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찍잖아 아 연주님 연아 연주야 말로 놓 껴댔잖아 네네 매번, 매번 그러시잖아요. <웃음> 나한테 나누기도 했잖아. 그래 그래. 왜요? 한벌 했어야지. <웃음> 왜 <웃음> 요가 안하며 놓는 게 아니잖아. <웃음> 왜? 그래, 잘했어. 응. 영둥이도 너무 셈 아, 차네워 그래. <웃음>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예, 네, 제가 제일 <웃음> 아래, 아래 것이기 때문에 막대해 줘도 돼요. 맞아요. <웃음> 뭐라고? 맞아요. 맞아. 막대해. 나도 반만 해. 그니까. 러 먼저 해. 아, 나나 원래 했어. 아, 그래. 아, 나 좋아. <웃음> 아, 나도 <좋아>. 아, <웃음> 해. 아, 아, <웃음> 그 표정 나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반말해! 하는 거 맞지? 아니 무서워! 아, 장난해! 급표정 하지마! 괜찮아, 반말해! 난 진짜 반말해도 돼! 아한테 욕해도 돼! 난 진짜야! 나는 모든 동생들이 나한테 다 야라고 그러는데 나도, 나 상처 <웃음> 절대 안 받고 나이 ㅅㄴ하다 <웃음> 이렇게 안받 나도 나도 너 ㅅㄴ하라고! <웃음> 해도 돼! 야이 ㅅ <웃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아. 얘가 일단 리더야! 어. 선정됐어! 어, 뭔데요? 아 <웃음> <웃음> 오늘... 연준 님이 생일이란 말이 그래서 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들어온 줄안 됐기도 하고 음. 그래서 롤링 페이퍼버좀 따뜻한 말을 좀따어한 말을 어 너무 제취향인데요 서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죠그죠그죠 진심도 전하고 어. 그래서 롤링 페이퍼를딱 준비 했는데 이게 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명씩 빼와야 음. 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 연주에 시선을 좀 돌려야 돼 알겠습니다 으아! 누군지는 적지 마 누군지 적지 말라고? 아니 아니 그니까 누가 썼는지 없죠. 적지 말라고 아. 아 연주권도 알지 아 아니 <웃음> 나는 여기 <웃음> 혼자예요 멤버야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해 중요한 말은 강조해야 됩니다 연말이니만큼 빨간색을 아낌없이 꺼내도록 해요 중요한 말이 생일 축하해가 아니라 어머님께꼭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해 <웃음>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근데 <웃음>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면 아, 네. <웃음> 이러면 안준요한 말은 여기서 나는 밖에 없지 않나요? <웃음> 그죠 저는 중요하잖아요 네, 전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웃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가지, 데리러 가자 저희 영원한 파트너 네, 임유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이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느꼈어서 <느낌으로도> 또 의심스러웠잖아요 <웃음> 어? <웃음> <웃음> 형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웃음> 아, 꿍꿍이는 아닌데 어? 왜, 왜 카메라를 저기서 그니까 러 그냥 뷰가 이뻐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웃음> 이거 좀 의심돼 <웃음> 어 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오늘 뭔가 다 의심스러워요 진짜? 나 빼고 뭐한 거야 지금? 뭔가 다 이상, 서로 왜 오늘 뭐나 앨범 있었지? 앨범 나가지고 축하 뭐 이런 건가? 앨범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아니 끝에. 아, 아 미안. 와 아,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어지럽다. 안 되겠다. 내 피해. 시선을 피해야겠어, 이거 시선을 피해야겠어요. 아니면 너 앨범인가? 너 앨범인가? <웃음> 아그 의외로 너가 읽었네? 어? 아! 어? 야너좀대라야너 가수 아니야? 나 노래 못해서 안돼너 가수 아니야 근데 너 노래 잘하잖아나 걸그룹이잖아 아어 방금 노래 불렀네 아. <웃음> 근데 이거 고객님께 아직 소품이 다 안와가지고 그니까 우주비다 네. 지금 어 근데 그래서 소품을 사러 가야돼 위잖아 나도? 어 와봐 음 자, 저희가 야, 가야 아. 돼요? 너왜 이렇게 가기 싫어해? 너랑 나랑 파티 하잖아. <웃음> 저희가 이제 그 연주님이 생일이래요. 잘 몰랐는데 좀 처음이니까 롤링페이퍼를 <웃음> 해보는 게 낫겠다. 누구야 <웃음> 이거? <이건? 웃음> 그럼 내 연주 그려야겠다. 저는 저는 이제 나나면 되는 거죠. 누군가 시간도 끌고 케이크도 사러 보내야 돼. 아너 <웃음> 연주 인스타그램 모르지? 나 조립. 나 조립 잘함. 바닥에서? 어, 나 이과야 너 문과지? 나는 이과를 잘했는데 연극영화 가려고 문과를 간 사람 너 이과? 넌 그냥 못해 우와, 나 끝났어. 공부 잘했음면돼영등 영등, 연주커플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저 연주 좀 하려고요 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아 이거 그 유연한 거 하는 거네 응, 그래. 유연성 테스트 어,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 망했네 그냥 생일 편지 쓰면 돼요? 음, 네 거의 다 썼어. 오오.. 역시 자.. 오오잘 그리네! 나는.. 됐다! 난 끝! 가보겠습니다. <웃음> 빨리 가세요. 갓트 시간 좀 끌어줘. 네! 가서.. 어, 가서.. 눈치 없는 척좀 해봐. 알았어. 좋아해. 이걸 여기다 꽂아줍니다. 아니야! 맞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누 빨리 와서 나사 끼세요, 빨리. <웃음> 오늘 이거 한대요 체력 검정? 아, 네. 자, 전두 분께 양보하고 뒤에서 쉬고 있겠습니다. 양보가 맞죠, 이거는? 아, 당연하죠! 떠넘기는 거 아니죠? 어, 잠깐만! 초록색으로 지금.. <웃음> 느낌이요 느낌 있는데? 괜찮지? 같은 뭐? 편지. 오, 모모 <웃음> 편. 이모안 자, 고요주님도 가가지고 바람 좀아 시간 끌게요. 네, 바람 좀 잡아주세요. 아. 저는 말주이 많아가지고. 오. 뭐예요? 연. 이에요 연, 아, 연. 와, 역시 친구다. 아형 그게 잘아 그게 잘 그린다. 혹시 미도 마테 커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여러분. 너이 사운드 채우려고 저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웃음> <웃음> <저> 정보가 있지. <웃음> 시험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어 잠깐만 끝났나요? 뭐예요? 알았다. 그잘 쓴다. 애들 다그씨잘 쓰는구나. 저도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어, 예, 괜찮아요.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떴어요 그사이아아 아. 맞지 맞지. 아, 둘해가가위바에서는거 알죠?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누가 누가 지 묵지? 뭐, 아 다리 잘찢나 어, 그러니까. 어, 아, 다리 잘찢어 음. 저번 영상에서 완전 찢었잖아요. 아, 아 맞다. 가위가 가위가 이거 앞에 말할 때했이거이이아가 아이가 이모. 가이이렇게가이바이아이 야, 이가 이모. 이 아이가 이야이가이거이 아이가 이이가이아아빠가아아빠가이아빠이아이이이이이가 갈뻔했어! 갈뻔했어! <웃음> 아 진짜 웃기래 나 뜯어진 거 아니지? 뜯어진 거 같아 유연해졌어 오늘 오늘 한층 더 유연해진 리플 패밀리의 차영 <웃음> 뭐야 귀 뒤에 뭐? 유... 우측... 묻죠? 아, 왜왜왜귀 뒤에 뭔데? 이게 뭔데? 있네? 몰랐어? 이게 바로 위도가 오르치마르라는 증거입니다 아이그주인이에 주인? 오르치마라는 주인이 있잖아요 <웃음> 어, 몰랐네 너귀 뒤로 볼 일이 있어야지 너도 알았잖아 뭐가요? 어허 <웃음> 아니! 알죠. 야, 저희 여자친구니까, 머리가... 여자친구니까. 아 아니, 여자친구가 <웃음> 아니라 친한 동생이죠아 여자친구 섯어 저희 산내 연애, 지 양하잖아요 <웃음> 지 향하는 날형지 양해요? 네 <웃음> 진짜요? 네. 왜요? 아니 뭐 사귄 네. 재밌잖아 응텐츠 <웃음> 만들어줘 <웃음> 형 절대 안 만날 거잖아 요 근데. <웃음> <웃음> 난 니내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짜로 연애공개했으면 좋겠어 어, 연애 미도랑요응 <웃음> 어. 갑자기? 근데 꼭미도가 아니어도 돼 그냥 누구라도 사귀봐봐 어 유진이 어때? <웃음> 진지하 물어보는 건 뭐예요? <웃음> 진지하게 물어보지 마요, 진짜! <웃음> 알잖아요, 유진이랑 저랑은 진짜. 진짜 완전. 너무 아, 원래, 결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울의 단점을 음. 보완하고, 장점을 뭐, 모여가지고 하나에. 바로 모여게. 이혼하고? <웃음> <웃음> 완성됐나요? 이만 음. 두드리고 가야 아니요 네? <웃음> 왜요? 나왜이게다려 아니야, 사실. 너무, 너무 좋아 누구? 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도 여기도 자기도여도는기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자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여기이 여기도 여기박이나오여네 오케이 다들 뭐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어도니께꼭 사랑한다는 말아기도여도록 <웃음> 아 그럼 나도 반말 써야겠다. 처음으로 이거 이 말일 뜻은 오늘 죽어봐야죠 그냥 재산달리라는뜻 아닌가요? <웃음> 쓰다보니 그렇게 된대 아이 <웃음> 아니, 안 찍어줘도 돼요. 안 찍어줘도 돼요. 아니, 스러워안찍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대단해, 진짜>. <웃음> <우리 미소> 지켜. <웃음> 지켜. <웃음>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오늘 자기야 오늘은 그래? 음, 내 자기야. 내 자기야. 오늘만 하고. 그래. 뭐야? 응. 나왜 나. 나. <웃음> <웃음> 너주 생일 생일이 있고요. 생일. 한 번만 가능하다 이거? 쩔지 음. 멋져.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오케이. 자. 연주님 한번 들으시고요. 한번 들어서 네. 환영한다고 얘기 좀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오, 리플은 이렇게 그 컨텐츠 짜는 게 진짜 묘인 것 같아 항 <웃음> 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합니다들어 <웃음>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열심히 했다한번 더. 생일 <imbalance. 쟁취> 축하합니다 생일 <쟁취>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주해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다 우와. 우와. 우 혹이없으시네 혼자 다루는스타일 아, 오케이 집가서 집가서 상상하면서울 거지 아, 감동이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없어 좋아? 자 아, <웃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당들을위해서 롤링 페이네 롤링 페트 롤링 페 그림 너무 잘그렸어 읽어드릴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야, 누가 지다 맞춰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름을 안 적었어요 생축 막내 화이팅 포에 하이트 하이트? 맥주? 연주. <웃음> 아, 아, 연주 아 연주? 아, 아아헐 연이랑 술주 <웃음> 진 와, 와. 최악이다. 저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네 안녕. 나는 멤버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어머니께 꼭 사랑한다는 말 아낌없이 해 아, 어, 물론 아버지께도 좀더 친해지고 같이 리플 100만까지 가보자.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시면 몰라. <웃음> 어, 이거 말안 하고? 이건밖에 없 아, 이거 안 하고? 어, 이거는 그 주현 연니일것 같아요. 맞죠. 그림 잘 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그려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해. 난 너처럼 멋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행복한 하루 보내. 언니 나 죽어. 연주. 연주야. 연주 너가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을 넘겼구나. 행복한 생일을 보내길 바라고. 오늘 죽어보자. 저 <웃음> <웃음> <웃음> 사람일 것 같고. <웃음> 저 사람. <웃음> 안녕 연주야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해 리플에 들어와서 이렇게 축하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정신없는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음. 같아서 다행이야 생일 정말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 어 누구 같아요? 어 잠깐만 자기 영둥이가 누우지 싶지. <웃음> 아 잠깐만 일단 해볼게요. 마지막에 연주야 안녕. 리플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첫 생일 생일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 항상 인스타로 연주의 미모에 감탄 중이라는다. 꼭 사적으로 만나서 놀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자고. 어색리인데요 일단 뭐 이건 저 같아요? 네. 아 이거. 네. 아 이거는 얘예요. 누구 하이트 네이트랑 네, 연주 쓴 승. <웃음> 연주야. 이거 남자가 외칠 텐데 이제 너가 연주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너는 그트님일것 같아요. 마트님일 것 같고요. <웃음> 끝나는 거? 왜 끝나요? 연주해야 하는 순간 이제 죽는, 죽는 거지 그날은 아, <웃음> 그날 한번 죽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죽어보는 거지 <웃음> 아 근데 제 약간 예상으로 그때 주주님 생일이셨을 때 미도 언니가 언니한테 생일 편지 쓰는 걸 봤는데 글씨체가 뭔가 이 글씨체 같아요. 오 거의 뭐 코난.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난도 일인데? 이건 주주님이신 것 같고요. 이도님이신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답은? 자, 자 정답은. 어, 잠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웃음> 아 영상으로 <웃음> 확인하자. 영상으로 확인하자. 지금 혼자 입을 차면서 아 확인하십시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예. 아사합니다